목사님 오늘 함께 읍조려볼 말씀은요? 예, 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중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어.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읍조려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구절을 계속해서 반복을 할 겁니다. 오늘 귀한 말씀이었어요, 목사님. 그러니까요, 뭐 정말 이 성경에 생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네. 예수님도 여자 만나가지고 사마리아 여자한테 생수를 주겠다. 네.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 음흠. 생수를 주겠다. 그러니까 그물좀 주시라고 이제 그랬는데. 네. 어, 근데 신기하게 뒤에 가면 배에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네. 생수 내네 준다고 해놓고 니네 배에서 나온다고 <웃음> <웃음> 좀 앞뒤가 네. 안 맞는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이 배는 항상 이보고 연결돼 있거든요 네. 속에서 나온 것이 중요한데 나오기 전에 우리가 또 먹어야 나오는데, 어허. 먹은 게 나오는데, 뭘 어떻게 먹겠어요, 말씀을. 근데 주님좀 자꾸 말씀을, 버, 나를 먹으라고 그러거든요. 네. 나내 피를 마셔라, 먹으라. 그렇죠. 근데 그게 다 말씀을 의미하고, 네. 말씀을 먹는 건 음식도 입으로 먹지만 입으로. 그래서 음. 내가 입으로 읍조인 것들이 다내 배까지 들어가죠 네. 어. 우리가 이제 말씀을 여러 각도로 음. 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막 음. 글로도 써보고 귀로도 듣고 또 눈으로도 보고 네. 근데 입으로 말하면 배까지 저장이 되는 거죠 어. 네. 그 말씀이 이제 내 배에서 다시 어느 날 능력이 되어서 어, 다 흘러나오는 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네. 내 삶을 촉촉이 적셔 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건 배에서 흘러나온 생수 근데 배에서 나오려면 입으로 먹어야 아, 그렇죠. 저장돼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 눈으로 볼 수도 있고 귀로 그렇죠. 들을 수도 있지만 이 성경은 내 입으로 읊조릴 때 가장 내 몸에 체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되겠습니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음. 짜증이 많이 나는 사람들 네.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 많이 된 사람들 네. 그 배에서 짜증이 나오거든요 어허. 그왜 배에 그게 들어가 있냐면 평소에 혼자 계속 그런 말을 하는 거 힘들어 죽겠다 기분 나빠 자기도 모르게 네. 어허. 그것들이 다 배에 저장됐다가 그게 아하. 배에서 자꾸 흘러나오거든요 네. 사실은 뭐 눈으로 보고 그런다고 바로 우리가 그런 말들이 음. 내 몸으로 흘러나온 건 아닌데, 음, 네. 나도 모르게 이제 입으로 말하다 보면 그들이 배에 쌓여가지고 나오니까. 야. 하나님 말씀도 입으로 계속 읊조리다 보면 음. 배에 쌓여서 어느 날그 말씀들이 내 삶에 흘러나오고 또내 영혼을 적시고 아, 또내 주변까지 적셔주잖아요. 흘러나오니까. 이거를 그럼 종일 입으로 아,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 이게 엄청난 영향력이 있겼요그래서 다윗이 항상 내가 종일 읊조렸다는 이유가 음. 정말 환경은 너무 어려운데 네. 어렵단 말을 안 하고 아, 여호와은날 목자시다고 항상 감사하다 보니까 네. 배에서 생수가 나와가지고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입으로 계속 고백해버리고 내가 내 입으로 읊조리고 찬양하고 인정해버리니까 네. 네. 정말 재미있는 게 네. 반석에서 샘물 난 사건이 두번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번은 주님이 반석을 치라고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샘물이 나왔는데 두 번째는 반석이 명하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쳤거든요. 그래서 혼났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혼내실 이유가 있나요? <웃음> 아니 그것 때문에 너는 이제 나를 믿지 않냐였고 어. 그래서 너는 가난다 못 들어간다 어, 너무 막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처음 반석을 치는 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걸 상징하죠 반석은 음. 예수님이니까 네. 죽으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제는 인정해야 돼 인정 네. 말로 명해야 돼요 어허. 그러면 우리 안에 계속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역사하고 생수가 역사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입으로 너무 인색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말하는 게 네. 입으로 다른 말은 하루는 아주 뭐 부담 없이 많이 하는데 예. 아버지 말씀 말하는 건 정말 큰맘 먹어야 되고 오분 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수가 별로 안 나와. 아 들어간 말씀, 게 없으니까. 네. 예, 내 말씀 많이 읊조리고 음. 어,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읊조리고 명하다 보면 생수가 막 솟아나는 거죠. 그렇군